살았나? 싱싱 아, 죽었어. 안녕하세요. 오늘요. 오늘 2 9일인데요 이게 소를 퍼고 가서 이게 생새우 샀어요. 근데 이게 살 때는 파닥파닥 뛰었는데 지금 덩기다 담아 갖고 오니까 죽어버렸네. 아한 마리만 살았네. 응. 음, 이거 이거 말간 있었잖아 쏙다 달아다가. 이야 다 죽었네. 응. 음. 어? 상기됐다. 어? 그런나 어디? 여기 없어. 여기 파닥하던데? 이게 지금 담으면요 지금 오젓이에요 오젓 오젓 깨끗하잖아요? 응, 티도 없고 음. 이게 아닌 채도 된다더라고 음. 그래서 씻지 않을래요? 오큰거 어, 있다 응. 이게 무 넣고 찌개 끓여도 맛있는데 이게 소금 이게 4kg거든요 4kg 4kg이니까 소금을 1kg 5배 이 원래 그 3대 1이니까 1, 1kg 300을 넣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듬으로 더 줬어요 그래서 2kg 500을 넣을 거예요 조금 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주 엄청 싱싱해요 이게 자연산 자연산 새우예요 바다에서 바로 배 들어온 거 사왔어요 자연산으로 담아야지 맛있어요 중국산은 맛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산 사다가 이렇게 담아서 먹으면 훨씬 더 싸고 싸고 맛있고 깨끗하고 어? 뭐? 아 이렇게 있래네리고 들어가도 괜찮아 죽었네 얘도? 다 죽었네 숨막혀서 죽어버세요비닐에다꼭 싸고 꽃게, 아, 귀여운 것 같군요. 6월달에, 또 6월달에 가서 또한 마리 4키로 사다 또 담을 거예요. 그러면 6월달에 사면 6점. 응? 자연산으로 이게 얼마나 줘 이거 담아놓은 거 살라 그래봐요, 이거. 10만원씩도 넘어. 이게 4kg에요. 4만원 줬어요. 어, 아, 뭐, 뭐가 많네. 응, 스포 있어, 그런 거. 재밌네. 이렇게 해서 담아놓으면 끝이요. 뭐 보관을 좀잘 해야지. 어느 거 오늘 배 우리 가니까 바로 배가 들었다더라고. 왜배다흘렸네 흘려. 어 이거 망동인가? 어디야? 어디? 응? 이게 <웃음> 특이하게 생겼네. 그거 그 잔대 잔대. 잔대? 응, 잔대 석품 <웃음> 하나 참 이게 하나 참면 좋은데. 예좀더 음. 사볼까. 소주 한컵 정도 부어줄게. 이게 새우랑 담을 때 물을 좀 이렇게 부숴줘야지 물 이제 생기라고. 응. 응. 끝.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지. 응? 뚜껑 덮은 것도 다 해야지 뚜껑 덮은 것도 다 해야지 이렇게 딱 담아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팔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냄잔 나게 깨끗하게 다 닦아갖고 우리는 어, 박스에 다 담아서 시원한 걸다 보관할 거예요 이렇게 새우젓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1년 있다 먹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를 포고 가서 싱싱한 거 자연산 사다가 담으세요